카페24 이 스킨은 어, 여타 다른 쇼핑몰 솔루션보다 장점은 굉장히 많은 스킨들을 저렴하게 살수 있다는 것이 가장 큰 장점이에요. 하지만 단점은 아무래도 어느 정도의 HTML을 알아야지 수정할 수 있다는 라 부분이 있어서 여러분들이 조금 음 힘든 것들이 있으실 텐데 카페24 이 디자인의 특징 어 쇼핑몰 디자인의 특징을 잠깐 알려 드릴게요 특징 일단은 PC디자인과 모바일 디자인을 별도로 해야 하는 적응형 웹디자인을 가지고 있는 게 특징이에요 적응형 웹디자인은 우리나라에서는 대부분 어, 사용하고 있어요 반응형 디자인이라고 들어보셨을 거예요. 반응형 디자인이라고 하는 거는 내가 PC랑 모바일로 봤을 때 자동으로 디바이스의 너비에 맞춰가지고 얘가 사이즈를 리사이징을 해주는 걸 가지고, 네, 반응형 웹사이트라고, 디자인이라고 얘기를 하게 되는데요. 반응형 디자인 같은 경우에는 PC와 모바일 디자인을 한 번에 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사실을 많이 사용하고 있지는 않아요. 우리나라에서는 PC와 모바일을 별도로 많이 이용하고 있고요. PC 디자인보다는 모바일 디자인에 조금 더 여러분들이 신경을 많이 쓰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모바일에 모바일에서 상품을 사시는 비율이 한 70% 이상이 육박하기 때문에. 디자인을 고르실 때 우리는 컴퓨터로 고르기 때문에 PC로 수정을 또 많이 하기 때문에 PC 디자인 기준으로 디자인을 많이 선택을 하시는데 모바일 디자인 위주로 여러분들이 선택을 하셔야 된다는 점 잊지 말아주시고 항상 모바일로 핸드폰으로 내 쇼핑몰을 바라봤을 때 주문하는 게 불편함이 없는지 이런 것들을 꼭 신경을 써주시고 디자인을 선택해 주셔야 해요. 그리고 카페24 디자인은 일반 개발자라고 하는 프로그래머들도 어려워 합니다. 카페24 디자인은 왜냐하면 좀 개발 좀 해봤어요 라고 하시는 분들도 조금 하시는 게 어렵다라고 하는 가장 큰 이유는 카페24는 자체 모듈이라는 것을 이용을 하고 있어요. 카페24 자체 모듈이라는 것이 있는데 카페24 자체 모듈이라는 건 무엇이냐면 상점 관리의 예를 들어서 기본 정보 관리에 내 쇼핑몰 정보가 이렇게 나와 있으면 이 나와 있는 내 쇼핑몰 정보에 대한 이 부분이 자동으로 내 쇼핑몰의 최하단 여기에 자동으로 연결이 돼서 노출이 됩니다. 그래서 내가 관리자 화면에서 관리자 화면에서 수정했는 내용이 자동으로 쇼핑몰 디자인에 반영이 돼요. 이렇게 반영이 될때 이 반영을 자동으로 하게 만들어 주는 코드를 가지고 모듈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 모듈이 어렵게 되어 있어요 따로 공부를 해야지 개발자 분들도 디자인을 할 수가 있는 게 카페이사 디자인의 특징이에요 그래서 그 디자인을 조금 더 쉽게 하게 만들기 위해서 만들어진 게 스마트 디자인 에디터 라고 하는 거예요 스마트 디자인 에디터는 쉽게 생각해서는 FTP 프로그램이라고 얘기를 할수 있는데 FTP 프로그램이라고 하는 거는 파일 트랜스퍼 프로토콜이라고 해가지고 내가 고객들이 내 쇼핑몰을 바라보는 이 기준으로 놓고 보게 되면은 카페24 서버에 판매자가 이미지를 이쁘게 해가지고 상품 등록을 한다라고 하는 것은 FTP로 파일을 등록한다라는 것이에요 파일을 주거니 받거니 하는 거예요 이렇게 내 디자인에 있는 것도 판매자 컴퓨터로 옮길 수 있고 판매자 컴퓨터에 있는 것도 카페 입사 서버에다가 옮길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상품을 등록하는 것 그리고 디자인 이미지 배너 같은 것들 만드는 것 이런 것들은 다 FTP라는 것을 사용을 하게 되고 고객은 파일을 주거니 받거니 하는 것은 아니죠 그래서 카페24에 있는 디자인을 불러들여 가지고 보는 형태만 해요 그래서 읽는 것만 가능한 거를 가지고 읽는 것만 가능하다 라고 해서 http 하이퍼텍스트 뭐, 뭐라고 있었어요 네 뭐더라 네, htp t 약자 까먹었는데 <웃음> 네. 이프로토콜 음, 이용을 해가지고 들어가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에다 HTTP 땡땡 슬러시 슬러시 네이버.com 뭐 카페입사.com 이런 식으로 접속을 하는 것이 바로 HTTP라고 하는 읽는 방식의 프로토콜 한마디로 어, 프로토콜은 통신규약인데요. 요걸 이용을 하고 있는 거고 우리는 파일을 주거니 받거니 하는 걸 이용을 해야 되니까 FTP라는 걸 이용을 하게 되는데 그 FTP를 조금 더 손쉽게 사용을 하게 html 을좀더 손쉽게 사용을 하게 만들어 준 것을 가지고 스마트 디자인 에디터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스마트 디자인 에디터는 ftp 프로그램이다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내 쇼핑몰의 디자인을 좀더 손쉽게 파일을 올리고 내리고 하는 것을 만들어 준다 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판매자 편의용으로 편의용으로 개발된 디자인 시스템 이에요 뭐 예를 들어서 고도 몰이나 뭐 아니면은 메이크샵 요런 회사가 고도 메이크샵 요런 회사들이 html 과 css 를 바탕으로 한 쇼핑몰 디자인 ]의 형태를 띄고 있어요. 근데 고도몰과 메이크샵이 조금 더 편하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그 이유가 대부분이 카페24 모듈처럼 좀 복잡하게 되어 있지 않고 그리고 스마트 디자인 에디터 같은 에디터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디자인 하시는 분들이나 아니면 개발하시는 분들 HTML을 조금 아시거나 CSS를 좀할줄 아시는 분들이 고도몰이나 메이크샵에서 수정하시기가 조금 더 쉬워요. 근데 어중간히 아시는 분들은 우리처럼 지금 어중간히 아시는 분들은 사실 카페이사 디자인 수정이 더 쉬워요. 네, 그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전문가들은 이쪽 수정이 조금 더 쉽고 어, 우리 같이 조금 조금 배울만하다? 약간 이런 경우에는 어, 좀 들어는 봤어? 이러는 경우에는 카페이사가 좀더 쉬운 편이고. 이렇게 CSS나 HTML 아예 안 건드는 회사도 있어요. iMap이라든지 s i x s h p 그리고 Wix 들어보셨을 건데 여기는 아예 위지윅 기반이에요. 어, 위지윅 기반이라고 하는 거는 끌어다 놓는 개념으로 되어 있어서 이지드롭 방식이라고 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HTML과 CSS를 사용을 하지 않는 어, 모, 모듈형 디자인 을 채택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약간 레고 블럭 쌓기 처럼 디자인을 하는 것을 요 디자인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 아마 쇼핑몰 솔루션은 어떤 회사를 사용을 해야 되지 라는 걸 고민을 했을 때 음, 무료여서 카페 2사 디자인을 사용을 했겠지만 어 그런 경우에 분들이 많으시겠지만 카페24 디자인의 가장 큰 장점 이라고 얘기를 하면 다른 어떤 회사들 보다 디자인이 저렴하고 고를 수 있는 가지수가 많고 그런 업체들이 많다 라는 것 그래서 여러분들이 디자인을 실제로 어 개발 업체에게 맡기게 되면 일반적으로 100만원에서 200만원 정도의 비용이 들어가는데 그거에 비해 가지고 현저히 싼 금액으로 디자인 센터에서 여러분들 구매가 가능하다라는 장점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디자인 센터에서 여러분들이 디자인을 만약에 골라 주신다 라고 하신다면 어, 예를 들어 이 1등 하고 있는 사이트가 이렇게 있어 가지고 1등 사이트 를 잠깐 볼게요 자 여기 1등 사이트를 좀 바라보게 되면은 기능이 너무 많아요 그쵸 레이아웃들도 많고, 움직이는 것도 많고, 상품도 엄청 많고, 중간중간 이런 영역들도 되게 많죠. 자, 이렇게 영역이 많다는 것은 장점일까요? 단점일까요? 장점일 수도 있고 단점일 수도 있어요. 장점일 때는 여러분들 상품이 어마어마하게 많을 때한천 개가 넘을 때는 이런 디자인이 여러분들한테 도움이 돼요. 디, 상품이 정말 많을 때는. 근데 상품이 적다. 나 이번에 쇼핑몰 시작해가지고 아직 상품 어, 얼마나 많이 이렇게 팔아야 될지 아직잘 모르겠어. 라고 하는 경우에는 여러분들께서 이 디자인을 사용하시게 되면 은 상품을 넣는 게이 일이 되실 수 있어요. 그래서 이 디자인 같은 경우에는 상품이 여러분들이 정말 많으실 때 사용을 하실만 하지만 종합몰 정도로 만들어주실 때 사용하실만 하지만 그게 아니시라면 별로 추천하고 싶은 디자인이 아니에요. 그리고 만약에 내가 좀 사이트에 상품 별로 없다라고 할 경우 여기또 있어서 이 디자인 한번 볼게요. 이런 거는 약간... 어~ 의류에 좀 특화되어 있고 제품을 좀 강조해서 보여주는데 좀 특화가 되어 있는 쇼핑몰이에요 그죠 이런 곳이고 저기도 카테고리 중심이에요 제일 처음에 보여드렸던 거는 약간 종합물 중심이라면 두 번째는 약간 음~ 의류 아니면은 뭐~ 악세사리 이런 쇼핑몰이 좀 적합한 쇼핑몰이죠. 어, 상품이 적으면 적을수록 디자인을 생각보다 카페 2사에 기본적으로 만들어 놓은 디자인에서 고르기가 더 어려울 수 있어요. 그래서 최대한 심플한 디자인을 고르셔야 돼요. 예를 들어서 이런 디자인을여러분들 선택을 하신다 라고 한다면 여기에는 딱 샵이라고 하는 메뉴로 해가지고 이렇게 나와 있는데 자 상품도 큼직큼직만 하게 이렇게 보여지고 상품 페이지로 들어갔을 때 이런 식으로 좀 되게 깔끔하게 이렇게 보여주는 느낌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가지고 있는데 자, 이런 디자인 같은 경우에는 또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냐면 일단 비주얼 이미지가 많아야 돼요. 사진, 동영상 이런 것들이 넣을 만한 게좀 많아야 이 디자인이 살아요. 지금 여러분들이 보는 모든 디자인들에 있는 이미지들은 다 새로 여러분들이 배치를 해야 된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이 디자인의 느낌이 나올 수가 없어요 이 디자인의 느낌이 나올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여러분 상품 사진은 여기에 넣는 순간 이 디자인의 느낌이 안날 거거든요 그래서 스킨을 고르실 때에는 항상 이 스킨을 먼저 스크린을 쭉 스크린샷을 쭉 해가지고 캡처를다 떠놓은 다음에 내 상품 사진들을 다 여기에다가 집어넣어 보고 포토샵이나 아니면 파워포인트 같은 걸로 집어넣어 보고 어울리는지 안 어울리는지 를 확인을 한 다음에 스킨을 골라야지 정말 여러분들하고 맞는 스킨을 고르실 수가 있는 거예요. 상품을 이렇게 클릭을 해보고 여기 나오는 세부 페이지까지도 항상 다 보셔야 돼요. 그리고 말씀드렸다시피 PC 디자인만 되어 있으시면 안 된다는 거 항상 모바일 디자인 기준으로 고르셔야 된다는 거 모바일 디자인에서 군더더기가 없는지 사용할 만한지 메뉴에서 그렇게 수정할 만한 게 같이 많이 없는지 이런 것들을 좀 많이 보시면서 디자인을 골라 주셔야지 됩니다. 스마트 디자인 기능으로 편집하려면 스마트 디자인 탭에서 골라야 할까요? 라고 얘기해 주셨는데요. 네, 맞습니다. 여기에 있는 스마트 디자인 탭이랑 모바일 쇼핑몰 이두 개의 탭에서 고르시면 되고 글로벌 쇼핑몰에서 고르시려면 글로벌 쇼핑몰 여기에서 이렇게 골라주시면 되죠. 그래서 지금 이렇게 아까 봤던 건 PC 쇼핑몰을 제가 모바일 쇼핑몰로도 다시 보고 있는데요. 네, 이런... 어, 상품이 쭉 많이 진열이 되어 있으니까, 내 상품이 몇개 많이 없다면, 어, 어느 정도는 좀 고민을 좀해 주셔야 된다라는 거. 상품이 몇개 없으시면 더 고, 고민을 좀더 많이 해야 되고, 내가 파는 상품이 무엇이냐에 따라가지고, 스킨만, 스킨의 샘플 디자인으로 되어 있는 것만 보고 고르지 마시고, 여기에 항상 캡처하셔가지고, 내 쇼핑몰에 어울리지, 안 어울릴지, 한 번씩 검증을 해보시고 네 고르시는 것이 좋습니다. 어, 여기는 브랜드 사이트죠? 이 정도면은 디자이너 샵 같은 느낌. 네. 그래서 디자인 고르는 데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릴 수밖에 없고요. 좀 이렇게 디자인 쇼핑하듯이 골라준다고 해도 음. 뭐 나쁘지 않고 여기 보시면은 단순 복사 작업이 있고 그리고 기본 제작 작업이 있어요. 어 기본 제작 작업으로 웬만하면 맡기시고요. 주문서 남기셔가지고 맡겨주시고 그리고 음 누르시게 되면은 이렇게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돈 조금 더 들이신다고 하더라도요. 웬만하시면은 풀세팅 해주는 걸로 사시는 게 좋아요. 왜냐하면 쇼핑몰은 하루라도 빨리 열리면은 돈을 더 하루라도 빨리 벌 수가 있잖아요 그러시니까 쇼핑몰을 최대한 빨리 오픈할 수 있도록 네 여러분들께서 디자인을 선택하시고 고르실 때 항상 이미지를 삽입해 보시고 어울리는지 안 어울리는지 확인해 보시고 네 여러분들께서 디자인을 선택해 주시면은 좋으실 것 같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도 지금 상품이 하나거든요. 그래가지고 뭘 할지 저도 좀 골라봐야 되는데 저만 해도 디자인 할줄 알아도 그냥 디자인 사서 쓰거든요. <웃음> 귀찮아가지고 <웃음> 귀찮아가지고 저, 저만 해도 그냥 돈 주고 사서 쓰는 게제 시간을 쓰는 것보다 더 저렴하다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저는 그렇게 써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도 그런 것들은 어느 정도는 내가 html이나 css의 전문가가 되기 보다는 어, 디자인이 내 쇼핑몰에 어떤 게더잘 어울릴까 이런 것들은 이미지도 한 번씩 넣어 보시고 그리고 내가 좀 필요한 기능이 있는지 그리고 해당하는 디자인으로 들어갔을 때 항상 페이지를 다 확인하셔야 돼요 이렇게 블루페이지 확인하시고 마우스 클릭하셔가지고 나오는 요 페이지도 확인해 보시고 이런 페이지들도 다 확인해 보시고, 그리고 음, 커뮤니티에 들어가셔 가지고 나오시는 이런 디자인들도 꼭다 확인을 해 보세요. 메인은 이쁜데, 세부 페이지가 안 이쁜 경우들도 있어요. 그러시니까 꼭 이렇게 들어가셔 가지고 확인을 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혹시 다른 거 궁금하신 거 있으세요, 여러분? 어우, 저는 영역이 이렇게 많은 게 너무 싫어요. 디자인할 게 너무 많고 여기에 채워야 되는 내용도 제가 다 줘야 되거든요. 그럼 머리를 짜내야 되죠. 그래서 저는 이렇게 뭐가 많은 거를 별로 안 좋아합니다. 솔직히 장조성을 우리는 발휘해야 됩니다. 네, 다른 거 궁금한 거 없으시면 은 이제 수업으로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